네, 이제 1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할게. 에, 1번 문제는 이제 주기율표 설명인데 뭐, 아, 뭐 평가원 쪽에서 나온 건 진짜 간만이지 뭐. 어쨌든간에 우리가 가장 최초의 주기율표는 맨델레예프인데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잖아, 그렇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맞는 것들이 있어. 이유는 동의원서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질리의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는 거니까, 맨델레이프 원자량 순서 맞고, 현대는 원자 번호 순서 맞고, 그죠 그리고, 가로는 주기, 세로는 족. 맞는 거죠. 뭐. 그죠이게 뻣. 아이고, 그래서 ABC 다 맞는 거네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조금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넘어갑니다. 음. 네, 2번 문제는, 그, 탄소화물의 합 유용성에 대한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각각이 화학식도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좀 해놓으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메테인이고 파 뭐뭐 중 하나라고 해놨잖아. 그렇지? COH가 있으면 얘는 산, 아세트산. 그다음에 그냥 OH 붙은 게 에탄올. 그리고 이 녀석을 발효시키면 아세트산이 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건 산이기 때문에 산성. 끝에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서 CO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 나머지는 중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LNG의 주성분. 내추럴 천연. 그 아, 내추럴 천연이잖아. 리코파이드. 액화시킨 천연가스. 천연가스. NG가. 따라서 천연가스, 내추럴가스 맞는 거고. 나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이니까 틀렸걸. 손소독제 요즘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야, 친절하게 손소독제라고 까지, 그렇죠? 고위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다 에탄올 맞죠. 요즘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하는 것이만 음. 그래서 기억 뛰듯이에요. 넘어갑니다. 음. 네, 3 번은 기본적으로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비공유 전자상 세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텟을 하잖아요. 옥텟은 우리 수준에선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합이 4가 되는 게 옥텟 만족하는 거지. 이거보다 크면 옥텟 만족 안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안 배워. 그렇지 그다음에 홀전자가 들어가도 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쌍이 안 되니까 옥텟 만족 안 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배우질 않아. 그러면 배우는 건 뭐밖에 없어. 합쳐서 4가 되든지 4보다 적든지. 그러면 옥텟을 만족하지 않은 것들은 뭐 있지? 뭐 수소, 붕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 헬, 리벨 붕 이렇게 딱 따져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옥텟을 만족하니까 총네 쌍이 되도록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애는 만족 안 해. 신경 안 써도 괜찮아. 탄소는 네개 잡았으니까 끝. 그러면 산소가 네개 잡아야 되니까 비공이 여기에 두 개. 2개, 여기에 두 개씩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전체 산소에만 두 쌍씩 총네 쌍이 있구나. 예, 스수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넘어갑니다. 네, 다음에 4번. 오, 4번은 이게 전기분해인데 아주 간만에 나왔어. 정말 간만에. 그래서 전기분해 파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진짜 그 옛날에 나온 건데요. 그 전기분해의 의의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티그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분해라는 건 뭐냐 하면 전기를 흘려주는 건데 사실상 전자를 내가 보내주는 거거든. 그래서 한쪽은 전자를 주고 마이너스 극에선 플러스 극에선 전자를 뺏는 거야. 따라서 화학 결합 한쪽에 전자를 주고 한쪽에서 뺏어버리면 순수한 상태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전기분해의 의의가 뭐냐. 이전 교과서에서 계속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전 수능에는 거의 나오진 않았었어, 이 자체가. 아주 초창기에. 그것도 어딘지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서 한번 나왔었고 실제는 잘안 나왔었죠. 그래서 전기분해의 의의가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게 의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랬더니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잖아. 아,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뭐다? 화합물이구나. 이것도 알수 있다는 거고. 두 종류의 원소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A하고 B 이제 양적 관계인데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 두 개하고 산소가 하나 나오잖아. 그럼 몰수비가 2대 1이니까 대충 부피비도 2대 1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 A, B가 1대 2니까 A가 산소, B가 수소구나 이렇게 쳐서 A는 산소구나. 그렇죠? 네, 맞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아주 간발에 나와서 네,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답은 에 기리디가 다 맞는 거지 예, 네, 다음 넘어갑니다. 2점짜리죠. 전기분해 조금만 알면 되니까. 전기분해 고난도는 아니네요. 전기분해가 고난도로 나오게 되면 하면 그래도 한 2, 3페이지 정도 급 3페이지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죠. 네, 5번 갑니다, 5번. 자그 5번 문제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구분만 하면 되는데 애는 친절하게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가 나 그럼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낮아졌으면 지가열을 흡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소 물을 물이 끓으면 이건 흡열이죠 여기에 비출치면 흡열 근데 연소니까 이는 뭐 발열 대체 연소는 발열인 거 기본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발열 반응은 기억티그시니까 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페이지. 아주 쉽게 넘어가죠.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갈게. 6번 문제는 분자 구조하고 성질. 뭐, 성질이라고 해봤자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평면이냐 입체냐. 요 정도만 따질 수 있으면 되죠. 아, 그러면 HCN 결합각 몇 도지? 180도. 일자니까 구분형이 아니죠. 구분형이면 대표적으로 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는 것들. 다음에 나는 무국성 분자냐. 무국성 분자의 조건 두 가지가 뭐가 있었지? 여기 써볼까? 무국성 분자의 조건 두 가지. 뭐 대칭형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문제 풀땐 이게 좀더 유용한 것 같아.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 다음에 주변에 붙어있는 원자들의 종류는 같은 종류. 이두 가지를 만족하면 무극성 분자.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극성 분자로 취급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죠. 이렇게 취급하니까 따라서 중심에 비공유가 없어. 주변에 플로림만 붙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맞는 거지만. 세 번째 결합각. 애는 이렇게 그랬지만 90도 아닌 거 알지? 이거 몇 도야? 120도 지 그렇지 애는네 방향이니까 90도 아닌 거 알지? 얘는 얼마? 얘 예, 109.5도. 그 결합격은 내가더 크셔. 됐죠? 얘 그래서 니연하고 디귿대는 거야. 됐지? 넘어갑니다. 음. 응. 뭐, 숭, 숭, 숭, 숭. 문제가. 쉽죠? 쉬웠죠? 좀. 어? 7번 갈게요. 화학 반응식 완성할 수 있냐니까 반응 전후에 원자 수가 같다는 거딱 맞추면 여기에는 산소 기체가 하나 생긴다는 거알 거야. 따라서 이건 뭐냐 면 화학 반응식 쓸수 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수비가 몰수비라는 걸 아냐? 아주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의 이해죠. 양적 관계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 H2가 아닌 거알 거고 1몰. 야. 이게 이, 이 물이잖아. 너 2몰이면 너 2몰이니까 1몰이면 너도 1몰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0.5몰이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 물었네. 음, 2가 아니고 너 0.5몰이면 4분의 1 되잖아. 그럼 얘도 0.5몰이고 애는 0.25몰, 4분의 1몰 생기겠지. 그러면 전체 질량은 이거 분자량이 18이고 이거 분자량이 32니까 18g이 0.5 있으니까 몇 g? 얘 예, 9g. 다음에 32가 4분의 1번 있으니까 4 8에 32죠. 8g. 그래서 합쳐서 17g이니까 34가 아닌 거지. 그래서 네엄만 맞네요. 음. 예.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화학 반응식 그거 물어본 거고. 이제 8번 갑니다. 8번. 8번 문제는 이제 새로 들어온 몰롱도 밭인데 몰 농도에서는 여러분 용질의 몰수나 용질의 양을 최대한 빨리 뽑아내는 게 문제 푸는 데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준 용액 제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몰 농도, 농도 쪽 파트 문제는 크게 나누면 문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혼합하고 뭐하고 막 섞는 거야.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뭐 표준 용액이 됐든 뭐든 간에. 그럼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질의 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잘 뽑아내는가. 그게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N은 1%고 N은 0.1몰 농도야. 두 개의 다른 수용액에서 물의 양은 몇대 몇이지? 용질은 몇대 몇이지? 즉 비교하는 거. 그럼 비교하는 문제는 용액은 얼마, 용질은 얼마, 용매는 얼마. 쭉 써놓고 각각 비교하는 게좀더 편한 거야. 알겠죠? 아,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Xg 준비했대요. 목표는 0.1몰 농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g을 넣었어요.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 더 이상 용질은 집어넣은 게 없죠. 그렇지? 그리고 몇 미리짜리에 넣었냐면 2 5 0 m 리짜리 기억은 뭐야? 예, 이렇게 생긴 부피 플라스크지. 뭐 이렇게 눈금 대에 있는 거. 따라서 부피 플라스크 이거 맞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2 5 0 m 리 맞는 거야. 0.1몰롱도 2 5 0 m 리 그러면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 0.1몰롱도 부피는 리터로 바꿔줘야지 정확하게 하려면. 0.25리터. 그렇지? 따라서 몇 몰이 있는 거야? 어 이게 4분의 1몰이죠. 예, 4분의 이니까 40분의 1몰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X라는 거는 포도당의 질량이니까 40분의 1몰 곱하기 화학심량 180하면 되죠. 그럼 땅땅 지워지고 4, 46, 45, 20, 4, 16, 4, 5, 20. 4.5g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X는 9g이 아니고 딱 절반 4.5g. 특별히 뭐더한건 없죠? 더 넣거나 물뺀 것도 없고. 오케이. 그럼 다 끝났고. ㄷ. 그럼마과 정오 내다 만들어서 250ml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250ml가 있는 거야 이렇게 2 5 0 m 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난 100ml, 250ml 중에서 난 100ml만 뽑은 거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이 녀석이 뭘 수고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비례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그대로 100ml 뽑았으니까 농도는 여전히 얼마야? 0.2몰 농도겠죠. 또아 0.1몰 농도겠죠. 그렇지? 큰일 날 뻔했다. 계산을. 맞지? 응. 제대로 한거 맞지? 그러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잖아. 단, 부피는 리터로 바꿔서. 그럼 얼마 나와? 0.01 몰 나오는 거래. 그래서 땡인 거지만. 됐죠? 기억만 맞아요. 그래서 기본 계산으로 보는 거니까 발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9번 갑니다. 만약에 8번이 어렵다면 은 앞쪽 그몰 계산, 몰 농도 계산 파트 좀더 집중해서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기본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놔. 몰수 계산하고 몰 농도 계산은 기본 계산이 아주 중요해. 다음 9번. 어 9번 문제는 화학 결합 모형 가지고 이게 이온이냐 분자냐. 그리고 각 원소가 누군지를 묻는 거고 그다음에 각결정의특징 묻는 거죠. 이용결정은 수용행에서 전기준도성이 있고 금속, 비금속 붙어있으면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플러스를 a 플러스라 쓴다. 몇몇 교육청 모의고사든 뭐든 딴 데서는 이걸 그냥 A라고 쓰거든. A라고 쓰면 요 이온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이건 A플러스라고 썼으니까 음, 여기서 말하는 A는 요 녀석 원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몇년 전부터 평가원에서 이거 구분해서 좀 써줘요.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 놓으시라고 그럼 전자 하나 잃어서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으니까 얘는 누구지? 얘 NA+. 그래서 A는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치? 다음에 B, 인데 이게 B인지 이게 B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B하고 여기 B가 공통으로 있잖아. 손두개 잡았잖아, 수소 두 개. 그러면 N은 누구지? 껍질 두 개에 손두개 잡는 거? 얘 산소. 그래서 B는 산소. 뭐 산소. 그리고 애랑 손 하나를 잡은 거야. 산소는 원래 손두개 잡잖아. 근데 왜 하나밖에 못 잡았겠어? 전자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인 거지, 뭐. 그럼 이 새끼는 손을 하나 잡는 녀석인데, 공유 전자상 한쌍 있는 건데, 껍질이 세 개짜리. 그럼 1 7정 누구? 예, CL. 얘는 OCL-. 그래서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찾는 게 에? 됐죠? 다 찾았네요. A는? 예, 금속 NA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럼 고체 나트륨은? 넓게 퍼지는, 뭐, 펴짐성, 다음에 뽑힘성, 이런 거, 연성, 전성이 다 있는 거죠, 뭐. 금속이니까. 다음에 B2는 O2 얘기하는 거야. O2는 이렇게 이중결합 들어가 있고, C2는 CL2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은 이중결합이고, N은 단일결합이니까, 모두 이중이 아닌 거지, 만 뭐. 틀렸고. 다음에 AC. A는 금속이야. C는 염소야, NACL. 이온결정이잖아. 이온결정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고, 상태에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 화원 점점 점 특징이지만은요, 그 상태 좀잘 보세요, 문제 풀 때. 그니까 러 지금 미리 연습할 때, 상태 보는 훈련도 조금 해놔. 반응열 파트라든지,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 파트에서도. 알겠죠? 예, 답이 몇 번이죠? 그러면? 기억되고? 예, 3번 되겠네요. 대체? 음, 10번 넘어갑니다. 아, 뭐, 아직까진 쉽죠? 10번. 10번 문제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딱 보고 애가 누군지 찾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글묻는 거니까 X는 2주기에 e 가장 바깥쪽 전자가 7개니까 2주기 e 17족 플로린 보자. 그렇죠? 뭐 이게 대충 주기표 써놓을까요? 플로린 X X X라고 써놓을까? 1 7쪽 Y는 3주기에 바닥 상태의 가장 바깥 껍질 전자 수기니까 3주기 2족 마그네슘. 따라서 Y는 마그네슘, 2조. 됐죠? 다음에 Z는 3주기의 전자 3개니까 알루미늄, 13조. 따라서 Z는 13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 껍질수는 N은 2개, N은 3개니까 Y가 X보다 큰게 맞고 원자가 전자수는 2, 3, 7이니까 Y는 2, Z는 3. 그래서 Z가 더 크죠, 반대로 써놨고. 홀 전자수는 시작, 1, 빵. 1, 2, 3, 2, 1, 빵. 따라서 Y는 빵개 Z하고 X는 둘다한개죠 그래서 X, Z는 둘다한개니까 같아야 되는 거지. 땡. X, 하고 Z. 맞죠? 응응.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는 거죠. 열심히 해놓고 되게 질문은 싱겁다. 뭐 제2,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었는데. 참고로 제1은 2족이 13족보다 크고 제2는 이렇게 바뀌지 않아, 그렇지? 그런 거라도 물어보면 1 0번에 가치가 있을 텐데 10번 치고번 너무 쉽죠. 네, 다음 이제 11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11번.